날 이유 두 사람 어느 정도 예감했지 멀지 않은 우리 이별의 날를 달라지는 노력보다 그대로 흘러가길 바라 수란한 채 다른 얘기를 꺼내보던 배려는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기에 함께 걷던 발걸음이 어긋나기 시작했었던 그날 이별 느낌 같아선 다행일까 누구하난 거짓맘이었을까 붙잡지 않는 서로 섭섭하지 않아 그대로 흘러가면 자신 있었을까 추억들이 날 내버려둘 줄알 걸까 미처 깨닫지 못한 정말 나했던 친구 누구나 겪는 일처럼 말했었던 오. 아니 우린 다를 거야 그대로 가서 되돌리고 분 못난 밤이 깊어 마이 같아서 다행일 서로 섭섭하지 지나가는 후유증이길 바래 나라고 뭐 다를까 다들 그러하듯이 뒤늦게 후회하고 그리워하고 아마도 이러다가 말거야